오늘은 제 반려견 춘향이 사진으로 워터 데칼을 만들어 아트를 해볼게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약간 역동적도은으니 향아 응. 하품해봐... 상... 상... 상... 아... 아 손레이고 손! 그렇지 누워. 누워. 어.. 아, 손 말고 누워. 그렇지 촌이촌. 촌이촌. 아, 베레가 먹어 함께 먹어도. 베레가 네. 뭐 먹을까 무슨 맛먹을까 치즈케이크. 치자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가자, 치즈케이 치즈케이크. 이 아, 아, 함께 먹어. 미안해, 향아. 같이 먹자. <웃음> 망고로 같이 먹자. 먹기 <웃음> <할게> 없는데. <웃음> 아이, 맛있다. 쭉쭉쭉. 이제 그만. 뷰대와 춘향이의 특별한 추억을 잘 보셨나요? 이 특별한 추억으로 어떻게 아트할지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춘향이와 애교카페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들로 아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A 감독님 자리에 가서 사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감독님 자리에 사진을 고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고르도록 할게요. <웃음> I 려는 n t k 형이 이것도 넣을 거고 <웃음> 이거 다 넣어도 어요돼찮아찮저요저인팀인 팀에서 하지하이 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게 사진 셀렉은 다 끝났고 그럼 디자인팀에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춘향 n 사진인데 분이 높게 따주고 이쁘게 아주 이쁘게, 아주 응, 눈도 크게 해주고 평양 공양하게, 얼굴 둥글하게, 얼굴 크게 해주고 이쁜 친양처럼 꼬자 예쁘게 해줘 알지, 사랑해 그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 감사합니다, 소부야 고마워. 그럼 이걸 들고 인사를 하러 가볼게 이제. 전사지 찾으러 가겠습니다. 쳐다. 우리 형이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나뭐 할지 결정했어. 저는 잉크젯 물 전사지 화이트로 해서 위에 이거 지식 뿌리는 거 코팅지를 해서 뿌려서 코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잉크가 안 번지겠죠? 그렇게 해서 워터데카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띠로리~~ 점심시간이라는데요 <목소리> 조금있다 다시 올게요 공주들가 밥먹고 다시 알파로 프린트하러 가겠습니다 짜잔! 혜연이 사진 인쇄했어요! 워터데칼! 이제 이걸로 아트 완성하러 회사로 다시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인쇄하고 왔잖아요! 짜잔! 이걸로 아트 해볼게요! 베이스를 바르겠습니다! 팟셋의 워터칼라 화이트 시럽을 발도록 할게요. 베이스를 한번 발라줄게요. 마블을 하기 위해서 좀 번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베이스를 발랐어요. 군데군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한번더 투콧 해주겠습니다 베이스를 바른 후좀더 진한 색으로 마블을 해줄게요 내 손톱 끝부분에 눈 덮인 모양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젤을 바른 후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 기다린 시간에 심심하니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찍어 주겠습니다 아까 자른 워터 데카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물에서 꺼낼게요 물기를 닦아주고 살살 밀어주면 이렇게 완성! 소량의 베이스를 바른 후 워터데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글리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하겠습니다. 양양이에게 뿔을 그리도록 할게요. 코에 클리어 젤을 묻힌 뒤 스와로브 스킨을 붙여줄게요. 눈꽃을 그려줄게요. 탑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준양의 라트 완성. 약간 회사를 통해,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좀 보았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로 인쇄를 해서 손톱 위에 아트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춘양입니다순양이로내일아트를한번 해봤어요 면포착하죠 저는 이렇게 순양이와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사진 찍은 걸로 여이 따고 인쇄하고 손에 내일아트를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추억을 손톱 위에 올려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늘 그랬듯이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뷰리와 함께 해요. 그럼 안녕.